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신규 코드를 내놓아었습니다어 시즌3 때면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시즌3 된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신규 코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신규 코드부터 알려주기 전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게 88,000 치카라가 있으니까요 이거 뽑기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잠깐만. 어디보자. 저번에 4에서 뽑았으니까, 이번에 3에서 뽑을게요. 맞아. 이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에 시즌3가 되면서. 이, 원래 이 이동하는 게다 보라색이었었는데, 색깔이 다 바뀌었죠? 원래 툰, 그 토너먼트 제외하고는 다 보라색이었거든요? 근데 네, 색깔이 바뀌어서 이 이야기도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라님! 그 디멘션 3, 디멘션 4, 그 디멘션 2 가는 거 지금 색깔 다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아쉽게도 유튜브에 넣치는 못했었네요. 그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탯이 100 SP가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멘션 3는 거의 올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디멘션 3에서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신규 코드 같은 경우는요 바로 짜르잔 GGG 게임 40K입니다 자 사용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치카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500 치카라를 기본으로 얻고요 VIP 기준 3000 치카라를 무료로 얻실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짜르란오 뭐야 이것도 색깔이 바뀌었네? 이제 이거 뽑히는 것도 색깔이 다 바뀌었네요? 오 잠깐만 나 이거 자리가 없다 안되겠다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아이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로벅스를 충전을 안해놔서 오 초록색 일반 오 이렇게 나아지네 야 뭐야 이것도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거? 이게 빨간색이 떠야 이제 신화급이다 라는걸 알수 있겠네요 음 솔직히 좀더 보기에는 편해졌네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해진 그런 감이 있네요 상디 어 이거는 똑같이 하얀색이네 자 일반은 그대로 똑같이 하얀색입니다 어 리바이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으로 등장하네요 같은 일반 등급이라 자 리바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리바이 아니야 그만 나와도 돼 어. 다른 다른 애로 오렴 뿅 어, 카네키로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잘못 뽑은 것 같지? <웃음> 뭔가 초록색으로 나오니까 조금 음. 어 뭔가 초록색 파랑색 약간 거리감 든다 나만 그런가? 음.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이번 업데이트로 바뀌었나봐요 오 뭐야 데코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자 아직 5만개 나왔거든요 다써봅시다 리바이 아 근데 이거 한칸씩 한칸씩 하는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 나머지 캐릭터들 새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 팔아놓읍시다 어차피 이거 다시 이쪽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좀 빼놓을게요 자, 리바이 두번째 이게 예전보다 좀 달라진게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이제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쌍디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안나오는데 오, 빅마이트, 올마이트죠? 오케이 자, 일단 다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얍,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노란색깔이나 빨간색깔도 좀 보고싶은데 아니면 지금 보라색깔도 못봤죠? 네 다른색깔도 좀 보고싶은데 아이고 이거 다른색깔이 안나온다 약간 바뀌었나? 약간 조금 더 안나오게 바뀐건가 이거 뭐지? 어 너무 안나오죠? 오호. 아무래도 이타치를 뽑을때 운을 다 쓴것 같습니다 그대로 운이요 하나도 없나봐 어떡하지? 일단 초록색. 그렇습니다. 피콜로네요. 어 이게 색깔부터 보게 되네. 챔피언 이름보다 색깔부터 보게 되네. 아사루카 사쿠라죠. 아 다른 챔피언들도 좀 얻고 싶은데 이거. 아이연속 사쿠라. 이제 돈이 얼마 없네요. 아마 딱두번 정도 더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두 번이네요 정확해요두번더 뽑아봅시다. 뿅 오! 보라색깔 보였어요 나루토네요 어? 요 보라색깔 그래도 보고가네요 다행입니다 어? 아 이렇게 신화등급 정도까지는 못봤지만 음, 다 팔아도 새로 뽑을 수는 없네요 어 다른것도 바뀐나 한번 볼까요? 지금 굴! 이것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굴도 한번 뽑읍시다 어 초록색깔이라서 뭐가 달라진건지 모르겠네 없어서 더할 수가 없네 아 <웃음> 어, 일단은 이번에 네 새로 나온 신규 코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 별로 정말 그렇게 좋은 거는 얻지는 못했네요 어네 챔피언을 좀 뽑아서 새로운 걸 얻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새로운 챔피언을 뽑지 못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네 이번에 이렇게 뽑을 때 챔피언을 뽑을 때 색깔로 바뀌었다는 점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업데이트 기록은 안직혀던것 같던데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챔피언을 뽑지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챔피언을 뽑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고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도 빠르게 레벨업해서 저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벅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로벅스 이벤트 2월 14일이었나? 그 2월 중순 어뭔 소리야. 그때 진행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바로 얘기해줄게. 구정! 어허 <웃음> 구정에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2월 12일 네 2월 12일날 구정에 우리 여러분들 로벅스 이벤트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로벅스 이벤트도 꼭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백나린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안녕.